아, 누나! 누나 아 누나 이름이 뭐예요? 누나! <웃음> 세면대에서 세수할 때나 진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우성이형날 어 가져요 나는 박서준 아, 됐어 알았어 <웃음> 와, 이렇게 돼서 개멋있다 진짜 장난 아니다 어, 우리 음악 하는데요 그 짐승들 브레멘 음악대 레멘 음악대 저한테 자꾸 수염 난 사람 외국인 자꾸 보내지 마세요 <웃음> 근데 그 드럼 치는 아저씨 진짜 똑같더라 드럼 치는 아저씨는 네. 난 요즘에 남성상이 바뀌어 가지고 막 수염 나고 막씨막 네이비 씰 같은 아저씨들만 잘생겨 보여 가지고 여보 때문에 내가 더 심해졌어. 그거. 옛날에 나 진짜 꽃미남들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수염 안 나면 남자 같지가 않다니까. 여 배우. 나는 일단은 그 배우 있잖아. 그구그 영화 4월 10일에 나왔던 아이씨 내게 하는 그 거. 키아라는 하면... 배우가 있어. 키하라. 4월 10일이 이제 그그 그 여자가 결혼하는 날이거든요. <웃음> 예, 아, 아, 8마일의 응. 브리티니 머피. 머피 어벤져스 스칼렛 요한스입니다 또 어벤져스의 걔, 블레어 이 위치 좋아, 아 래. 바이킹의 그 누나 누나 바이킹의 그 누나 있잖아 누구누구 <웃음> 누구? 아 근데 그나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나아 누나! 누나! 아 누나 이름이 뭐예요? 누나! 아그 라그나 와이프 아 누나! 라게타! 라게타 라게타 본명이 뭔지 음, 모르던데 본명 몰라 다른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거는 또 라게타만큼은 아닌데 아 너무 이뻐. 그 바이킹에서의 라게타가 아 최고지 아.. 라그나가 나쁜 놈 라그나 바보 같은 놈? 바람을 어? 펴? 바람을 멍청한 펴. 놈 <웃음> 바람 피고 다 <웃음> 잃었지 멍청한, 멍청한 놈아들어던뭐야 놈. 지들끼리 싸우는 멍청한 놈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생긴 거 같아? 그치?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 어.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 뭐? 아아 아, 됐어, 개념으로 봤다고. 우리나라 배우 ]겠지. 중에서 우성이 형 말고 뭐 얼굴이 있어? <웃음> 우성이 형 얘기 좀 바짝 다가가. 아유 뭐? 나 이번에 더 헌트에서도 우성이 형 세면대에서 세수할 때나 진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어 우성이 형날 가져요. 진짜 우성이 형 사랑해요. 나는 박서준. 아 어? 됐어 알았어 관심 없어. 아 우성이 형 최고예요. 형이 우리나라의 얼굴이야. <웃음> 형이 대통령 해야 돼 진짜. 형. 이제 연예계 은퇴하고 전기로 오세요. <웃음> 내가 어떻게든 이한번 예 받쳐서 형 지지할게. 와 저번에 내가 태양은 없다 안 봤다 그랬더니 화를 그렇게 내더라고. 아니 어떻게 우성이 형의 그 꽃난방을 못볼 수가 있냐면서? 그 깔롱을 모른다고? <웃음> 아니 그 꽃난방 깔롱을 몰라? 그 아, 저지 <웃음> 저지 섀도우 복싱 깔롱 몰라? 그거 나, 못 구했어 그때. 그 여부 때문에 강제로 봤잖아. 그 재밌었어 안 재밌었어? 나는 그냥 그랬어. 뭐라고? 그냥 그랬어. 다시 얘기해봐. 아, 그래, 여보가 정우성 님은 엄청 좋아하는 걸 내가 알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아는데, 강제로 영화를 보여주지는 말자. 그때 태양은 없다 본 다음에 막 이것도 봐라, 저것도 봐라 해갖고 강제로 막 트러블. 재밌었어, 안 재밌었어? 재미있었는데. 아, 정우성 아씨 얘기 재밌네. 우성형 얘기, 나를 내 몸에, 내 피가 돌게 한다. 내 몸에 <웃음> 피가 돈다. 지금 따뜻해졌다. <웃음> 장난 아니야, 우성형. 우성형이 우리나라 제일 잘생겼어. 여보 그거 기억 안 나지? 뭐. 여보 내가 좋아 누구 좋아 이거 했을 때 유일하게 망설인 사람이 정성 님인 거 알아? 안돼 나의 뭔가 꿈 같은 사람이야 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가출을 해서 극장에 비트 얘기 좀 그만해 극장에 들어가서 시간을 죽이다가 그 가출 소년이 보는 비트는 정말 대단했어 비트를 지난주에도 봤어 음. 이번 주에도 또봐 음. 끝나잖아? 음. 일어나서 기립박수 줘. 남자들의 바이브인건 알지 내가 어, 비트 안본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보세요 뭐 지금 보기좀 촌스러울 수... 아니야! 안 촌스러워 멋있어 봐! 지금 봐! 로미야 넌 어딨니? 아, 푸아푸야 우성이 형은 오토바이 탈때 머리 이렇게 돼도 푸아 이렇게 돼도 개멋있다 진짜 장난 아니다! 아, 제가 좀.. 이모셔널 했네요 네 나는 여보 만나기 전에 음. 그냥 디즈니를 대충 알잖아 어릴 때뭐 동화책 같은 거 보고 음. 그거를 막 만화로 보거나 하진 않았거든? 그러고 나서 여보 만나고서 이제 디즈니를 다본 거잖아 음, 아침에 그 어린이 만화동산 안 봤어? 아 봤는데 공주 나오는 디즈니는 안 보고 약간 아 그런 거 있잖아 그 우리 음악하는 데요 그 짐승들 아핳핳 브레멘 음악대 우리 음악하는 데 <웃음> <웃음> 침대에 콩콩알아채는 공주 뭐 이런 거 에, 에, 에, 에, 그런 거나 어. 봤지 에. 그다음에 뭐 다람쥐들 나오고 이러는 거만 봤지. 응. 막 공주 나오고 이러면서 안 봤거든. 치벤데일. 어, 치벤데일. 응. 어, 치벤데일 이런 거만 봤지. 아, 나는 진짜 좋아했어, 디즈니. 지금도 너무 좋아. 맞아. 여보, 지금도 디즈니 너무 좋아해. 그래서 우리 집에 디즈니 컵. <웃음>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뭐? 나는 옛날에 여보 만나기 전에는 응. 인어 공주를 제일 좋아했다. 응. 근데 여보를 만났잖아. 응. 그리고 여보랑 이제 사랑을 하고 살면서 응. 미녀 야수가 그렇게 좋다. 음. 미녀화 야수를 볼때막 이상해, 막 여보 같아. 그 음. 야수가. 야가. 어. 그 야수가 변해가잖아 모습이. 음. 처음에 되게 까칠하고 막 음. 날카롭다가. 근데 그 미녀화 야수의 야수가 진짜 여보 같아 너무. 물론 배리 나 같진 않아. 야수는 되게 여보 같다. 여, 여보는 근데 캐틀베이 같잖아. 아. 캐틀베이. 같은 배인데 이제 캐틀베이. 어. 캐틀베이 손잡이를 한대 맞아볼래? <웃음> 배씨 <웃음> 네, 같은 배이잖아 <웃음> 그래요 그래요 음, 나도 근데 디즈니 공주 중에서 응. 에리얼이 제일 이쁜 것 같아 그치. 벨은 너무 성숙해 맞아 공주치고 걔 공주 아니야 아 그러네 어. 그냥 아가씨네 응 아가씨 아가씨 근데 좀 성숙해 아 야수의 변하는 모습 때문에 벨이 사랑에 빠지는 거지? 나는 응. 개인적으로 응. 야수가 왕자로 변한 게좀 별로야 아아 어. 나는 그냥 계속 야수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 너무 너무 그렇지 아니 막 늑대랑도 싸우고 막 음. 엄청 멋있는데 왕자가 돼서 이제 그 왕국에 다시 부흥하고 뭐 이런 거겠지 이 내가 여부때문에 털부 취향으로 바뀌어서 그래 어. 털이 없으면 이상해 <웃음> 또블랙호코다운의 리더 아저씨도 멋있고 음. 아난 제이슨 모모아 제이슨 모모아 멋있지 어, 잘생겼다고 생각했던 게 제이슨 모모아다 이게 여러분 이게 루키아 화법이에요 뭐가?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는 거 있죠 <웃음> 이게 루키아 화법입니다 지금 디즈니 공주 얘기하다가 왕자가 생간이된게별고 그냥 그 야수로 남았으면 좋겠다 여보가 털 때문에, 여보 털 때문에 내가 변했어 블랙코크다운 대장님 수염 털 복숭이 좋아 갑자기 제이슨 보모아 <미녀>, 이게 루키아입니다 미녀와의 야수 얘기하다가 거기에 제이슨 보모아가 너무 어울려서 얘기한 거야 여보랑 똑같이 생겼잖아 제이슨 보모아가? 어 여보랑 되게 닮았어 아쿠아맨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저보고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 뭐 있어요 근데 진짜 수염 나면 다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크로아티아의 어떤 수염 난 가수가 1등 했대요 저한테 DM 보내요 형 차트 1위 축하해 뭐 <웃음> 어, 어떤 드러머가 수염 난 드러머가 드럼 치고 있습니다 어우 형 드럼 붙 쳐? 저한테 DM 보냅니다 뭐 요리사가 수염이 났어 어우 우리 형 요리도 잘하네 한번 사진 보려고뭐 어디 그지가 수염이 났는데 수염이 났어 그럼 사진 찍어서 형 망했어? 막이러고그러고 <웃음>